네. 서버리스로 만드는 테스트 커버리지 배치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하게 될 박성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어, 여기 그랩 프로그래머스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그랩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어, 개발자가 된 지는 이제 한 제가 18년 정도에 전직을 했으니까요. 한 5년 차, 6년 차 정도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기획자도 하고 광고 회사에서 일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음, 네. 주제는 오늘 테스트 커버리지랑 API Gateway 주로 그냥 API Gateway 디자인 패턴으로서 API Gateway보다는 AWS API Gateway에 대해서 살짝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 커버리지를 저장을 해서 저희 GitHub이라든가 GitHub Repository라든가 GitHub Repository의 배치 같은 거를 어, SVG 파일로 제공할 수 있는 커버리지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훑어볼 생각이에요 여기 슬라이드 번호로 검색하셔서 번호로 들어오시면 은 제 리포지터리 링크 보실 수 있고요. 음, 오늘 코드 리뷰가 어, 제거 코드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도 드릴 텐데요. 네, 슬라이드에 익명으로도 남기실 수 있으니까 좀날서 있는 멘트도 사실 강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남겨주시면 너무 고, 쿠셔너에 고민하지 마시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런 발표를 하는 게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작업을 한걸 가지고 AWS에서 이렇게 네, 테라폼 코드도 있고 AWS 리소스를 선언한 그 다음에 람다함수 TS 파일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일단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말이 좀 꼬이는데 너무 이상하면 저한테 말씀 주세요 밑에다가 시간도 정해놨는데요 길어질지 모르겠어요 빨리 끝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커버리지부터 시작할게요 테스트 커버리지가 뭘까요? 그 이름만 들어보면 사실 너무 쉽잖아요 그 저희 단위 테스트라든가 뭐 통합 테스트가 됐든 어떤 테스트가 됐든 우리가 테스트로 삼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이 테스트가 어디까지 커버를 하고 있지? 그거를 수치화한 거라고 볼수 있겠고요 지금 제가 스크린샷을 두개 넣어놨는데요 아, 지금 보시는 이 스크립, 어, 프레젠테이션 파일은 여기 독스 폴더 안에서 PDF 파일로도 볼수 있고 마크다운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넣어둔 두 가지 이미지는 이 커버리지 어,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앱 어플리케이션에서 커버리지 조사하는 라이브러리라고 불러야 될까요? 라이브러리 저 이스탄불 JS의 루트 페이지에 있는 그냥 스크린샷이에요. 코스트 커버리지가 뭐고 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하고 이스탄불 JS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냥 네, 프레젠테이션에 겠지만 여기서 보면은 네, 파일이 있고 어떤 파일에 대해서 이테스트 돌린 파 테스트가 스테이트먼트 브랜치 커션스 라인스 이렇게 돼 있고 또 언커버드 된게 있으면 언커버드 라인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테스트를 작성하다가 놓친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 가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실제로 네, 인덱스점 html로 내려주는 이런 커버리지가 있는데요. 테스트가 도는 동안 몇회 정도 지나갔는지 이렇게 표시기도 표시가 되기도 하고요. 여기 언 커버드 라인이라든가 브랜치 같은 개념 보시면 이제 음. 어, 조건문에, 어, 조건문에 따라서 어디는 테스트가 되고 어디는 테스트가 안 되는데 그런 것까지 표기를 해줄 수 있어요. 이따가 보실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내용들이 테스트 커버리지고 스테이트먼츠, 브랜치즈, 펑션즈, 라인즈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저는 주로 네, 뭔가 커버, 테스트 커버리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인프렉틱스에서 실무에서 어, 어, 저 제스트를 쓰면서 제스트에 딸려 있는 빌트인 테스트 커버리지가 Istanbul.js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개념을 이렇게 네 개로 나누고 있어요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수치화가 되어 있죠 스테이트먼츠는 말 그대로 그, 어, 어플플케케이을작작하하언언에에의의문문자자스크크트트에 그 r 스테 t 트 s a s t a t e m e 과스테 h 트트트가 나뉘고요. 그다음에 스테이 a 트트랑 라인은 상당히 유사한데요. 이따 보시면 조금 다르게 측정되는 부분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브랜치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i f 문이나뭐 h is a statement. t h 갈래들 e n c h is a s t a t e f r n c t 함수를 참조하느냐랑 함수를 호출했느냐 그러니까 인보크라고 그러죠 호출했느냐 이렇게 해서 함수 하나당 두 개씩 선정이 되었고 이제 보시도록 할게요 커버리지 지표 실습 제가 그냥 클램프한 함수 만들었어요 클램프 이름 보시면은 밸류 받고 인 맥스 받아서 네그사이에 값만 돌려주는 넘버 받아서 넘버 배터내는 함수죠 그래서 말이 좀 빨라지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 서버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어, 너무 숨소리가 너무 많이 나네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어, 일단 이거 지난 동안은 말로 크게 할게요 안 들리면 말씀 주세요 네, 클램프란 함수를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 넣어놨고요 네, 제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클램프 함수 작성은 사실 코파일럿이 다 해준 건데요 코파일럿이 어떻게 얼마나 이상해서 그냥 냐 다시 해줄 거예요 글씨가 좀작습니까 그러면은, 아, 이러면 또 대가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요 보이시나요? 이 정도면? 더 키울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탭누르만 이렇게 들어가죠. 네, 이렇게 함수하면은 보면은, 네, 가운데 값을 넣었을 때 그냥 돌려줍니다 눈보다 작을 때, 눈을 내준다. 그 다음에, 목도보다 클 때, 이걸 내준다. 한번 해놓고, 제가 테스트를 돌릴게요. 요거는 제, 집에 있는 네, 컴퓨터예요 여기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돌리면 은 테스트 커버리지 아까 보신 거 제가 출력되는 거를 연결 해놨는데 너무 많이 열어놔서 아 여기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돌렸고 보시면은 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네 일단 100%가 다 됐죠. 왜냐하면 여기 조건문들 다 진행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있고 펑션 두개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참조 한번 하는 거랑 실행 한번 하는 거그 다음에 라인즈 여섯 개는 이제 빈 라인이라는 게 빼서 여섯 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보시면은 좀아 이거 머릿속에서 생각할 때 되게 열심히 잘 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하나 어, 가져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지금 어민 조건문을 검사하는 걸 뺐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만 체크가 됐고 두 개만 실행이 됐죠 그렇음에면 여기가 이제 체크 안 됐다고 나오겠죠 제가 한번 볼게요. 브랜치즈가 두 개가 있어요. 요, 요거 하나 있고 여기가 하나 있는데 뭐 하나가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됐죠? 지금 민으로 되는 거는 줄어들었다. 내가 지금 이쪽에 대해서 테스트를 안 했다. 함수를 실행을 했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다시 민으로 된 네. 브랜치에 대한 개념을 아시겠죠? 갈래가 두 갈래가 더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만 테스트 했다. 다시 하면은 꽉 차겠죠? 테이블 하나 실행했을 때꽉 찼고요. 그 다음에 저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는 스테이트먼트인데 이거는 똑같아요 지금 괄로로 묶여졌으니까 근데 이렇게 줄이면은 스테이트먼트 라인이 두 개씩 줄어들 거예요. 스테이트먼트는 그대로 있는데 왜냐하면 스테이트먼트는 지금 조건문이랑 여기 리턴문 이렇게 있으니까 일곱 개가 맞거든요. 그래서 라인이 두 개씩 줄어들었죠. 이렇게 두개 줄이고 보니까. 네. 그리고 함수 부분은 제가 이렇게 두 개씩 된다는 게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클램프 말고 간단한 걸로 사측 연산을 해봅시다. 또 도와줄 거예요. 컴퓨 파일럿 친구가. A, B, d d 가 있으면은 s u b j e 가 있어야겠죠. 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작성해 볼게요. 여기다 지우고. 에드. 아, 아까 그 슬라이드 남긴 거에는 자유롭게 지금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도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add 아, 그냥 네. 파일럿의 도움을 완전히 받아야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accept solution 이러면은 네. 네, 간단한 테스트가 작성이 이렇게 됐죠. 어, 아, 다 가져왔나봐요. 듣고, 앱에, 애들랑 브트랙트가왜 없다고 그러죠? 잠시만요. 코드를 고쳐볼게요. 익스포트를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네, 테스트 작성을 왜 하시는지 알겠죠? 이런 실수들을 배포하기 전에 잡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됐고요. 음, 아까 제가 펑션들를 참조만 하는 경우에는 이게 카운트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e x p 트 c t 테스트를 이렇게 호출하는 게 아니라 어, should be function 이렇게 하면 은 이거 써주면 또파크립이 알아서 써줍니다 이렇게 써주죠 그러면은 e x p 를인복크 하진 않고 여기 f u n c 이지만 참조만 하니까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각각의 개념들에 대해서 대강 아시겠죠 이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음 저게 저 여기 앞에 f u n c 바깥 부분이랑 그다음에 리턴부 그리고 익스포트 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채는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잘 몰라요 네, 커버리지 지표를 보고 이제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진짜로 그냥 코드 보면서 살펴보았고요 네, 제가 이제 존경하는 마틴 파울러 의 거기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그냥 테스트 커버리지라는 게 테스트 커버리지가 높다고 해서 아주 퀄리티가 있는 테스트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테스트가 되지 않은 코드를 찾는다 그런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써 놨고요 이 그림이 그냥 요 안에 내용들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좀 명확하다고 생각하고 마틴 파울러도 어디서 가져온 말씀이신데 그리고 브라이언 메릭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 어 잠깐만요 이 디벨로 번역할 수 있는데 네 테스트 커버리지 일부가 네 커지할커버리지할수지할수큼 취약한 취우한는커에리커버리지할수지할정 없을 정도로 취약할 취약할 도능성제높말제이상하이한하게한데요 <웃음> 네, 근데 사실 마틴 e r a g e of coverage of 항상 이렇게 약간 스님처럼 말하는 부분이 있는 f 같아서 결론적으로는 테스트 커버리지를 높이는 거는 중요한데 그게 양질의 테스트를 의미하 of 않는다 e 부분 g e o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데 저는 일단 저희 회사 제품이 테스트 커버리지가 높지 않으니까 그걸 높여야겠다 그것부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커버리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그냥 완전 개념적인 부분만 봤고요 이제 52분 API Gateway API Gateway에서 볼게요 저는 이제 API Gateway 디자인 패턴에서 API Gateway보다는 그냥 아마존 AWS API Gateway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존 API Gateway는 이렇게 첫 번째 카피가 이거예요. 모든 규모의 API를 생성하고 유지, 관리 및 보호를 한다. 물좀 마실게요. 네, 무슨 얘기인지 좀 도해를 보면서 같이 좀 볼까요? 보면은 Connected Users가 있고 대시보드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 서비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액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API 게이트를 통해서 API 게이트의 캐시를 이용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클라우드 워치에 로그가 기록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API 게이트에는 여기에는 여러가지 아마존의 리소스 서비스들 람다, 이시투, 뭐 키네시스 같은 이벤트 관련한 것들 그 다음에 다이노비비를 직접 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참 편하더라고요. 람다 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 되고 그 다음에 API 게이트를 통해서 네, 이런 서비스를 묶어서 보여줄 수도 있다는 도해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API 게이트를 아니 그냥 람다가 있으면은 그냥 람다를 쓰면 된데 왜 API 게이트를 얻냐 저도 이 처음에 API 게이트라는 서비스를 봤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 결국 이따 같이 코드를 보시겠지만 스키마가 작성을 해서 그러니까 API에서 게이트에서 작성을 해서 스키마를 작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키마 관리하는 것을 콘솔에서도 할 수도 있고 아, 저는 테라폼으로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JSON 스키마 문법을 사용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오픈 API 프로토콜에 맞는 배포도 가능해요 이제 그것도 이따 같이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리졸버가 아까 얘기한 남다가될 수도 있고 리시토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캡슐화를 해서 스키마에 맞는 요청만 전달을 받으면 은 리졸버는 API 게이트가 알아서 호출을 한다가 되고요 리졸버가 캡슐화가 되니까 이 보안 인증, 권한 이런 것 처리도 이제 람, 그 리졸버가 할게 아니라 API 게이트에 수준에서할수 할 있습니다 저 AWS의 코그니토라고좀 인증 관련한 혹은 서비스 일원화 돼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캐싱도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캐싱은 이제 좀웹 물음표를 넣으면 돈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이 c 2처럼 시간 단위로 돈을 세고 있어서 캐싱은 네, 그래도 필요할 땐 필요 의미가 있겠죠 아무래도 리졸버를 덜 호출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그리고 아마존 API 게이트에는 이제 세부 서비스로 HTTP API, REST API, 웹소켓 API 이렇게 있어요. 웹소켓은 말 그대로 웹소켓을 연결을 해서 어, 리졸버를 웹소켓 메시지로 호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어떤 리졸버를 호출할지는 이제 그것까지도 설정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웹소켓 API는 뭔지 알겠죠? 근데 HTTP랑 REST는 대제, 대체 뭐지? 라고 헷갈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아까... 찾아 놨었는데 일단 요금이 HTTP가 조금 더 저렴하고요, 한 30% 저렴하대요. 그러니까 어한 10만 원 정도 나면은 한 7만 원 정도 나오는 정도의 요금으로 HTTP를 사용할 수 있고 여기 독스 보시면은 네, 이런 문서들 있어요. 레스 s 랑 HTTP API 중에서 선택 보시면은 HTTP가 아까 저렴한 것처럼 좀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대신에 좀 응답이 빠르고 경량화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뭐 w a 설정 안 돼, 이거 진짜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REST 설정한 경우도 많았고요. 저희 내부망에 와야 된다는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네, 뭐 속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도 REST API 하면 사용이 가능하고요. 어 진짜로 어 사실 가볍게 시작하실 때는 일단 REST API를 통해서 먼저 API 게이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검토를 해보고요 이제 서비스가 조금 많이 발전을 해서 이 API 게이트에 호출이 많아졌다 이럴 때 HTTP a p i 로 조금 경량화해서 요금도 가볍게 하고 응답 속도도 조금 개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랬고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아까 여기도 남겨주세요 저도 배워가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AWS API 게이트에 대해서 이 정도로 가볍게 살펴보았고요 5분 정도 지났네요 네 커버리지스 이 서비스는 아까 보셨던 그런 테스트 커버리지를 기록을 하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저아 음... 어... 저희 제가 아까 공유드렸던 커버리지 서비스 그 자체의 이건 긴랩인데 배치 같은 게 달리잖아요. 커버리지 이렇게 이 어플리케이션은 테스트 커버리가 이 정도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패치 정보를 저장하고 어, SVG로 제가 액세트 요청을 받으면 SVG 응답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아, 아까 그 여기서 홍보하셨던 이것도 약간 비슷하게 동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SVG로 만들어서 제 기독 정보를 받아서 SVG 그림을 그려주는 네브론즈예요 저는 <웃음> 네 그런 서비스인데요. 이거를 왜 만들었냐면은 혹시 그 이제 회사에서 테스트 커버리지 측정하고 이제 리포지터리에 커버리지 배지를 찍어내는 그런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리듬이 d m d 에다가 좀 동적으로 저 배지를 찍어내는 방식도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모노 리포를 쓰고 있어요 저희 클라이언트 앱들을 이제 컴포넌트 단위로 다 잘라놨거든요 한 리포지터리에 모아놓긴 했는데 배포는 이제 따로 해서 그래서 배포 속도도 좀 빠르게 하고 테스트도 그냥 변경분만 테스트할 수 있게 해서 조금 CICD도 좀 빨리 진행되게 하고 물론 작업 중이지만 아직은 그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그러면은 한 리포지터리에서 테스트 커버리지 셀때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다 하나로 퉁쳐서 커버리지 보여줄 게 아니라 사실 개별 모노리퍼의 패키지들을 테스트 커버리를 측정해서 패치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솔루션으로 필요로 하겠다 싶어서 일단은 커버리지를 여러 개 받아서 패치를 한 번에 만들어주는 서비스 를 만들었고요. 요런 때 쓰는 게 사실, 네, 요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실수.io는 이제 단건에 대해서만 네, 만들 수가 있어서 그게 제일 문제였어요. 그냥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 람다 함수가 실수.io가 사용하고 있는 SVG 만들어낸 저 메이크 페이지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SVG 여러 개 찍어내서 하나로 컨트해서 다시 돌려주는 작업이에요. 이따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다이나모 DB에 접근해서 커버리지 정보들도 저장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런 포스트라든가 겟 요청을 어떤, 어떤 요청을 받고 어떤 요청을 어떤 페이로드를 받아서 정보를 저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스키마로 정리를 해놨고요 그런 서비스가 커버리지 서비스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네, 입니다. AW 리소스로는 a k i 게이트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람다가 리졸버 역할을 하고 있고 영속 레이어로는 다이나모 DB가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바로 넘어가네요 다이나모 DB 테이블 같이 보기에 제가 여기 열어놨습니다 어, 이거는 제 계정이고요 제 계정 어, 아까 보셨던 여기에 인프라 쪽 폴더 보시면 은 테라폼으로 리소스를 선언을 해놨으니까 이거 그냥 가져가셔서 개인 계정으로 만드시면 제가 지금 만든 리소스 그대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테라폼 어플라이 하시면은 그래서 여기 커버리지스 라는 다이나모 DB는 파티션키 프로젝트 정렬키 브랜치 이렇게 두 개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표 항목을 탐색을 해볼까요 아, 커버리지스 데이터를 넣는 이제 커버리지스 제이슨 데이터를 받는 커버리지스 컬럼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커버리지스 라는 프로젝트가 있고 거기에 있는 메인 브랜치도 있을 것이고 어, 어, 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프로젝트마다 브랜치가 여러 있을 텐데 해당 브랜치에서는 커버리지가 어떠어떻게돼 그리고 모노리포인 경우에는 이제 배열로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json 데이터로 저렇게 배열로 넣었어요 요거를 json 뷰로 보면은 조금 넓게 볼 수도 있죠 다이나모 tv json 보기를 끄면은 네 이렇게 좀볼수 있죠 이제 파일별로도 이렇게 받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은 아직 남다 함수에서는 제가 어 전체에 대한 토탈에 대한 퍼센티지 그 브랜치스가 아니라 저는 스테이트먼트 기준으로 했거든요 스테이트먼트의 퍼센티지만 배지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는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는 api 게이트의 리소스 메소드 모델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 아까 열어놨어요 커버리지스에 대는 api 게이트에 요 네, 루트에는 아무것도 없고 스키마라는 리소스가 하나 있는데 얘는 겟과 헤드를 받고 있어요. 헤드는 그냥 네. 이런 리소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이고요. 겟을 받으면은 저 이따가 람다 리졸버 볼 텐데 스키마 관련된 정보를 오픈 API 프로토콜로 응답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프로젝트랑 브랜치 다이나믹 리소스죠?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겟을 받으면은 아까 그냥 액셉트가 없으면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으로 제가 컨텐츠 타입을 돌려주고요. 있으면은 어, 이미지 SVG로 있으면은 패치를 돌려줄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 이제 포스트랑 포스는 조금 다르게 동작하는데, 포스트는 완전하게 그, 아까 다이나모 DB에서 특정 로우에 대한 데이터를 덮어 씌우고, 푸스를 하면은 좀 이렇게 얹혀서 바꿔나갈 수 있고, 아, 푸스 아니에요. 제가 패치 따로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커밋을 안 올렸나 봐요. 네, 포스트랑 푸스는 똑같이 동작합니다. 그렇게 리소스가 있다는 걸 보실 수도 있고요. 다음에 람다 보기 전에 일단 이거 한번 호출을 해볼게요. 아까는 원래 여기 프레젠테이션에는 그 다음에 람다 보기라고 해놨는데 제가 서비스 직접 사용해 보기가 먼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람다는 조금 이거 사용한 다음에 보고. 그래서 스키마를 호출을 하면은 제가 이게 호스트를 따놨는데요. API Gateway 호출하는 커버리지스 성서나이 사이트 이런 호스트를 256원인가 샀어요. 200얼마에 샀어요. 가지고 V1이라는 스테이지가 있고요 아, API 게이트에는 이제 스테이지 개념이 있어가지고 스테이지스 여기 보시면은 제가 V1 하나만 만들어놨는데요 이제, 이제 디벨롭먼트라든가 뭐 프로덕션 뭐 V1 버전을 매겨도 되고 자유로운 문자열로 호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V1 만들어서 스키마라는 리소스가 아까 있었죠 이렇게 호출을 하면은 제이슨으로 주게 되고요 요거가 이제 OpenAPI라고 했으니까, 저가 s 웨거 같은, s 웨거 g 에디터 쓰시면은, 요거 지금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데, import URL로 OpenAPI JSON 넣으면은, 오른쪽에, 되겠죠? 네, 이제 스키마가 이렇게 있고, 프로젝트는 계속 이렇게 봤는데, 브랜치랑 프로젝트 넣어서, 포맷은, 포맷이라는 것도 받을 거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요거는 스키마를 넣은 거니까, 아까 데이터 있는 거좀 있어 볼게요. 커버리지스의 디벨롬먼트 프로젝트 브랜치의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커버리지스 디벨롬먼트 이렇게 쓰면 은 아까 보셨던 이 데이터 중에서 제이슨 뷰 제가 토탈만 사용한다고 했죠 토탈의 스테이트먼트의 퍼센티지 만 이렇게 응답을 주게 되고요 제이슨으로 아무것도 안하면 디폴트가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a 셉트 헤드를 바꾸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여기다 포맷이라는 쿼리 스트링을 넣는 방법도 생각했어요 맞나? 네그렇게 해서 SVG로 받으면은 만들어서 람다 응답해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람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한번 볼까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중간에 너무. 이게 출소. 아니라 남로출하 거죠. 어 그렇죠. 메이크 배치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그거가 이제 여러 개 배열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컨택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 잠시만요. 실점 아이유. 어, 손이 엄청나게 떨리네요 제가. <웃음> 네 아, 이거는 제가 이따 코드 보면 아, 여기에 써 있을 거예요. 네, 패치 메이커네요. 패치 <웃음> 메이커 npm을 하면 검색이 될 거고, 네, 이게 이제 실즈점 io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패치를 데이터를 받아서 패치를 만들어내는 svg로. SVG 스트링으로 출력하는 부분만 모듈화 되어있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실제.ios 그냥 npm으로 만든 거고요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개의 리포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커버리지를 한 번의 패치로 만들고 싶었던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아까 데이터를 좀 여러 개 넣어놨으면 더 여러 개 어떻게 컨켓하겠구나 보여줄 텐데 그걸 준비를 안 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 여기는 지금 다이나모 DB에요.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람다 코드는 이제 보러 갈게요. 그러면 은순서가된것 네,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 아까 그깃랩 코드에 공유되어 있는 그 리포지털이랑 동일한 내용이고요. 깃랩 네, 뭐 CI 같은 거 넣어놨고 바깥쪽에는 뭐 기본적인 세팅 같은 것들, 테스트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람다 코드들은 이제 src 폴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index.ts를 빌드를 해서 빌드를 하면 여기 빌드 폴더에 떨어뜨리는 식으로 제가 이거 롤업으 만들었군요. 네. 롤업으로 번들해서 만들고 테라폼으로 람다에다가 업로드하는 식으로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번들링 된걸 보시면은 조금 어지러울 테니까 index.ts부터 들어가서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코드 리뷰 달라는 건 이제 이런 거 보시면서 이렇게 구성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말씀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보시면은 위에 타입 같은 거는 그냥 제가 임포트 되는 이벤트가 어떤 어떤 프로퍼티들을 갖고 있는지 하려고 타입을 임포트 한 거고요 어, g e t h a n 랑 p u t h a n 를좀 모듈화해서 나눠 놨어요 그리고 g e t h a n 는 아까 보셨듯이 좀 네, 제이슨을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SVG를 응답해야 될 때는 아까 배치 메이커 라이브러리를 써서 SVG 컨캣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코드가 좀 복잡하니까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요 컨캣 커버리지 배치스 뭐라든가 프로젝트 브랜치 핸들러 그다음에 스키마나 아, 스키마랑 프로젝트 브랜치가 나뉘니까 이렇게 놨군요 이렇게 나누어 놨고요 후 텐들러는 그래도 단순하니까 그냥 데이터만 받아서 아까 그 다이나모 딥에 그대로 넣는 역할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그러면은 조금 제가 단순하다고 했던 푸텐들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선언된 헤드나 p o 포스트, 풋 t 요청이 아닌 경우에는 400을 응답하도록 람다 함수를 작성해 나왔어요 u t 부터 볼게요. 푸이 조금 단순하니까요. 푸텐들러는 이제 API 게이트 프록시 이벤트, API 게이트를 부터 람다가 호출되니까 고그 타입의 이벤트를 받아서 실행이 되고요. 이벤트를 보시면 로우 바디가 이제 저 페이로드가 될 거예요. 페이로드를 받아서 페이로드에 제가 원하는 브랜치라든가 프로젝트 같은 그런 파라미터가 아 요거는 패스 파라미터인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스웨거로 보는게 낫겠죠 네요 요청으로 오지 않으면 은 람다가 잘못 호출되었다고 보고 invalid 패스 파라미터스를 응답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타입을 분석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제이슨 요청이 아니면 은 r e s o 하지 않도록 또 t h r 를 해놨어요 그리고 바디를 p a s s 을 해서요 바디가 이제 어레이가 아닌 경우에는 요거 이제 바디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요 선언을 해놨는데 어레이가 아닌 경우에는 invalid body 응답하도록 해놨고요 커버리지스는 이제 커버리지 r 라 제가 모델 데이터를 따로 클래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커버리지는 패키지 k a 과 s 머리라는 데이터가 있고 s 머리라는 녀석은 커버리지 r 머리라는 클래스처럼 생겼는데요 버리던 버리는 네, 파일 레임과 스테이스먼트 브랜치스 펑션즈 라인즈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다이나모 DB에 보셨을 때쇼 제스민뷰 네, 여기에 보셨던 이 내용이랑 같거든요. 파일 레임이 되고 그 다음에 브랜치스 펑션즈 라인즈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어 커버리지 데이터를 받아서 요, 요 모델 이렇게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클래스 생성하는 단계에서 데이터를 잡아두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레이아웃의 객체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는 너 잘못 데이터를 넣었어 하고 런타임 수준에서 에러를 쓰러운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래서 try로 묶어놨고 캐치가 나면은 invalid body라고 응답하도록 해놨어요. 커버리지 생성자로 커버리지 인스턴스들을 만들어서 다이나모 DB에 그대로 넣는 게 작업이 하는 일이에요. 풋 핸들러 음, 네. 간단하죠 라고 말하고 싶은데 간단하지 않은 것같아서 <웃음> 한번 이거 g e 핸들러 보러 가기 전에 실행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아까 끝이 이어진 거 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음, url로 보내면 되겠죠? 네, 손으로 이렇게 완전히 쓰게 될줄 몰랐는데 이걸 준비를 안 했어요. 아마 그러면은 제가 디벨롭먼트 커버리지스 디벨롭먼트 브랜치에배이지를 어,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실제로 지금 손으로 쓰고 있지만 때로는 이제 기법 액션 CI/CD 돌때 자동화가 되겠죠 그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저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 헤더가 콘텐트 타입이 네, 애플리케이션 제이슨 해야 되고 글씨가 너무 작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 탭넷가이 아,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패키지 네임이 있고 썸머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나싱이라는 이름의 패키지를 넣어놨는데 그거는 나싱이라는걸 네. 넣어놨고 아 이거 그대로 두면 되나? 데이슨 데이터야 되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너무 제가 볼게 없겠죠? 제일 크게 한게 이건가 봐요 그 다음에 summary라는 프로토티를 만들어야 돼요 summary는 이제 객체인데 summary 안에 total statement %에요 이게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깊은 갭수가 깊은 객체를 만들었는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이스탄 l 설명 드릴 때 설명 드렸어야 되는데 50% 일단 요거한 배열 한 객체만 넣어볼게요 가 났고 아까 50.5였는데 제가 부수를 실행했으니까 50이 되어야겠죠? 50이 되었네요. 그럼 이제 한 객체만 더 넣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조사를 해서 빨리 해야 되니까 지금 나칭에2 같은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한5 5두 개가 들어갔고 두 개가 들어간 게응답이왔고요거 포맷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패치를 두개컨택하는 작업이에요. 이거를 g e t h a n d l 도 어떻게 구성했는지 얼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 e t h a n d 는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람다 처음에 요청 들어올 때 HTTP 메소드가 헤드 a 던가 계실 때 호출이 되게 될 거고요.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리소스가 스키마이면은 스키마 핸들러를 부를 거고 스키마 핸들러는 그냥 네저 API Gateway 클라이언트를 직접 사용을 해서 AWS SDK에 그냥 그스킨마를 그대로 응답을 해요 크게 볼건 없을 것 같고 이제 프로젝트 브랜치 핸들러라고 프로젝트 브랜치 리소스를 가지는 리소스면은 이걸 호출하겠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거 응답을 받아서 어 p 드 코스 헤더라는걸한번더 감싸서 응답해줘요 이거는 c r s 응답을 추가하는 거겠죠 헤더에다가 네. accessAllow, a c c e s s c o n t r o l a l l o c r 뭐 e d e n t i a 이런 것들을 추가해줍니다 프로젝트 브랜치 핸들러로 보러 가면은 이제 네, 헤더랑 패스 파라미터,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 이런 거 가져와서 일단 밸리드한지 검사를 해요 파라미터들이. 그래서 이제 패스 파라미터가 브랜치이고 그게 브랜치가 프로젝트라는 게 패스 파라미터 안에 있다. 이거를 한번 보고요. 패스 파라미터에서 브랜치와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그것을 이제 다이나모 DB 클라이언트에서 아까 요게 프로젝트가 파티션 키라고 그랬고 브랜치가 소트 키라고 했잖아요. 그 데이터를 가져와요. 데이터가 없으면 404로 응답을 하고 끝이 납니다. 있으면 이제 그거를 데이터 객체로 바꾼 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 커버리지 모델을 여기서 게스할 때도 그대로 써가지고 똑같은 데이터처럼 보이게 인스턴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accept 헤더가 있거나 혹은 query string 파라미터에 format svg가 있으면은 이제 이건 svg 리퀘스트라고 보고 svg 리퀘스트 concat coverage patches 이것 통해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캐시 같은 것들도 여기서 선언을 해주고요. 캐싱을 최대 5분으로 해서 이제 5분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기업 리듬이 같은 데서 하루 단위까지 캐싱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캐싱 선언을 여기서 하고 있고요. 5분 단위로 컨켓 커버리 배지를 통해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아까 매크 패지 요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고 했고, 아 패지 메이커에 익스포트된 호출 이름이 매크 패지였군요. 네. 그래서 그냥 커버리지스 데이터는 그대로 들고 있고 커버리지스에 이런 네 맥스위스라든가 썸하이트 같은 것들을 정해가지고 맥패치를 돌면서 SVG가 어느 정도 하이트가 나올지 계산을 하고요 두 개이면 은요갭 같은 것들을 또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SVG를 더해주고요 그리고 응답을 보시면, 아, 응답을 보시기 전에, 그 다음에, ID, 각각의 SVG마다 ID를 이렇게 리플레이스 쳐서 지정을 해준 다음에, 그게, 이 어, 전체 호스트가 되는 SVG에서 어디에 위치할지를 제가 지정을 해주는 그런 계산식을 넣고 있어요. 리플레이스 같은 걸로 바꿔주고. 네, 그래서 전체 하이트 계산하는 부분도 여기 있고요. 이걸 자세히 보고 싶은데, 그러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웃음> 네, 그리고 컬러 같은 것도, 이 그냥 이거는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HSL로 120이, 기준, 120이 녹색이거든요. 120을 기준으로 했을 때토탈 퍼센티지, 퍼센티지가 이제 0부터 100까지 나올 테니까 0부터 100까지 주면 이제 1.2를 곱하면은 100, 100이면은 120이 될 거고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걸로 휴를 돌려주기만 하면은 저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확인해 볼까요? 그냥 이거 숫자를 바꾸면 되니까요. 20. 19.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빨간색, 녹색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작업들도 하고, 그래서 패치스를 배열로 만들어 푸시를한 다음에, 그거를 포스트가 되는 SVG에다가, 아까 맥시스를 계산했죠? 리듀스를 돌면서, 여기다 윅스를 넣고, 그 다음에 하이트는 저거에다가 갭을 더한 것을 넣고, 이렇게 해서 포스트가 되는 SVG에 위스랑 하이트를 구하고요. 나머지는 저 SVG를 d e t h 태그 밑에다가 한 다음에 use 태그로 그냥 나열을 해요. 쭉 나열이 되게 돼요. 그냥 조인을 해서 문자열 돌려준다가 concacoverage 커버리지 패치스가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음, 네, 이제 끝이에요. 너무 마음이 급해져서 빨리 읽었는데 잘 설명을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람다함수 get 함수 처리했고요. 서비스 직접 사용해보기는 아까 해봤고요. 코드 리뷰의 시간하고 남겨놨는데 이제 질의 응답을 받을 건데 어 아까 슬라이드 링크로 가가지고 혹시 남기신 내용들이 없는지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링크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요. Q&A 네. 네. 네. 맞 네. 네. 아, 제가 슬랙을 보고 그런 답변을드리면 겁니까? 제 아. DM, 네. 아. 네. 네. 질문 있고. 큐앤엠 네. 네. 내리시면. 내리면. 프로스팅. 그 어안 나오네. 어 네. 근데 아까 q 앤엠도 보이던데요. 아 그래요?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놓치는 질문 있으면 말씀 주세요. 일단 커버리지스 성천아이 사이트는 개인 서버이신가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천아이 사이트가 고대비에선 280원 하더라고요. 호스트만 별도로 지불을 했고요. 서버는 아니에요. 서버리스입니다. 완전히 API 게이트이랑 저거 남다랑 다이나모 DB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커버리지 성찬아이 사이트가 바로 API 게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클래스 멤버 변수에 샵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번 보러 갈까요? 이거는 이제 프라이빗 변수예요. 그래서 어, 커버리지 자 모델 .ts 프라이빗 변수여서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프라이빗 변수로 만들고 getter를 만드는다는 얘기는 한번 이 객체가 생성이 되면은 값들이 불변하다는 얘기를 좀더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셋을 다 만들어 놨네요 <웃음> 네 프라이빗 변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도 이제 빌트인으로 프라이빗 변수가 지원이된다런 타임에서 타입스크립트 문법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에요 이거는. 네 패치 생성 로직만 패키지로 배포해도 좋을 것 같네요 아네 감사합니다 해볼게요 네 그리고 그냥 타입으로 모델을 만드는 것과 클래스로 모델을 만드는 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너무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클래스로 만드는 거를 굉장히 선호를 하고요 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타입으로 하는 게 조금 간단할 수도 있겠는데 클래스로 만들어 버리면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에서 사용을 할수 있게 되고요 어, 그래서 들어온 파라미터를 검사를 이제 런타임에 할수 있게 되죠 그것도 크고 런타임에 할수 있다도 크고 그다음에 또 다, 다그 다음에 또다그 말로 끝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을 하려다 보니까 아무튼 잘못된 타입이 있다거나 그럴 때 타입으로만 검사하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타입스크립트는 좀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에는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데 클래스로 선언을 한번 해보고 나면 이제 이게 인스턴스 오브 키워드도 쓸수 있고 런타임에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클래스로 선언하는 거 저는 선호를 합니다. 네, 일단 여기 있는 내용 얼마 안 돼서 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내용에서 서버리스가 들어가게 된 이유가 서버리스가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 사실 API 게이트라든가 람다라든가 다이나모 DB라든가 다 어떤 서버리스 시스템 안에서 그러니까 AWS에서 우리는 어떤 서버리스 서비스를 제공해 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인프라 리소스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서버 관리하는 리소스가 전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버리스가 진짜로 서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서버 관리하는 리소스가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저는 심지어 조금 더 과격하게 서버리스라는 건 이제 서버 개발자가 없다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다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서버리스라는 제목에 서버리스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잘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개인 프로젝트로 진행하게 된건 아니고 회사 내에 니즈가 있어서 먼저 만들었고요. 근데 회사 내에서만 사용할 건 아니고 이제 제가 딴데 뭐 다른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그런 때에도 충분히 쓸수 있는 서비스여서 네. 한번 가지고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회사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말을 한건 아니고 회사 내에 어떤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들이 지금 테스트 커버리지가 높지 않은데 높여야겠다 일단 테스트를 좀 많이 작성을 해야겠다 양질의 테스트를 써야겠다 양질의 테스트를 달성하기 전에 먼저 테스트 커버리지 높여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어졌고요 그러면 테스트 커버리지를 측정을 하고 어딘가 계속 보고하고 계속 관찰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럼 그 배지를 먼저 만들어서 각각의 리포지터리에 달자 이런 관점에서 만들게 된 서비스입니다 아까 서두에 제스트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수정된 소스만 테스트하도록 쓰시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 제스트 속도를... 높, 잠깐만요 수정된 소스만 테스트하도록... 아, 아 이거는요 아 이거는 이거는 이제 CICD 쪽에서 좀 코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는 저희 회사는 팀시티를 쓰고 있고 일부 어플리케이션들은 GitHub 액션들을 쓰고 있는데 이제 CI/CD가 실행될 때 체인지드 파일들을 제공을 해줄 수도 있고 제가 쿼리 쿼리를 날려서 지금 현재 브랜치에서 실행되고 있는 CI/CD의 커밋이 베이스 브랜치 대비 어떤 어떤 파일들이 체인지드 파일즈가 있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수정된 소스만 테스트를 돌릴 수 있겠죠. 근데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각 소스들을만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각 소스들이 영향을 끼치는 그러니까 피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소스들도 같이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네 어, 질문이 정말 많네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 테스트 작성이 중요한 것은 너무 잘 알겠는데 일이 몰려오는 상황이라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어, 이제 아까 저밥 먹으면서도 한번 했던 얘기인데, 이제 POC라든가 이제 계속해서 제품을 찍어내고 뭔가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러니까 투자를 앞두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테스트 코드 사는 게 오히려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머스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계신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 실제로 저희 회사 서비스를 통해서 코딩 테스트를 보고 이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이런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들은 뭔가 새로운 거를 개발한다기보다는 오류를 고치고 거기에다 뭔가 고객 편의를 위해서 신규 기능을 붙여나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테스트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필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참안 좋은 답변일 수도 있는데 필요하게 될때 너무 잘알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테스트가 왜 필요한지 몰랐는데 운영을 하고 계속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여기 계속 청테이프를 붙여가 나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테스트가 없을 때는 이게 어느샌가 이렇게 청테이프 붙여나가다가 떨어지게 돼요 근데 테스트 코드가 있으면은 계속 붙여나가도 되겠구나 하는 어떤 믿음을 테스트 코드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정도밖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이건 아이디어인데요 테스트런을 기더액션에 태우고 다이나모db 구축 대신 아티팩트를 이용하거나 리드미의 태그 직접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아, 리드미의 태그 직접 업데이트하는 거 그거 제일 처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아... 그 문자열을 결국 치환하는 거고 리드미가 변경될 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럿이 한 리포지터리를 관리할 때 저희 한 40명이서 한 리포지터리를 관리할 때 그걸 과연 안전하게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고 생각을 하다 여러가지 저도 여기 말씀하신 것들 좀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은 저 파이어폭스가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통은 기스트라는 데다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사인이 빨리 되면 좋겠는데 이거 저희 회사의 데브 공통 계정인데 오덴티 이것 때문에 못하겠네요. 죄송해요. 보통 기스트라는 데다가 제이슨 데이터를 올려놓고 그걸 참조해서 백지를 만든다든가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스키마가 없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API 게이트랑 람다로 쓰면 API 게이트가 어떤 어떤 응답, 어, 요청 페이로드를 받아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어떻게 요청을 사용하는시 중에 어떻게 요청을 하면 json 파일이라든가 SVG를 돌려줄 수 있고 이런 거를 선언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배열로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그냥 컨켓하는 역할만 있지만 나중에 위스도 설정할 수 있게 더 추가를 할수 있고 이럴 텐데 이럴 때 API 게이트로 만들어두면 이제 스키마 성, 스키마를 점점 성장시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만드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한번 만들어 놓고 테라폼으로까지 만들고 나면은 이제 자동화하는 거는 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제 테라본 스크립트를 그냥 실행만 하면 은 어떤 계정에서든 저 리소스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네. 아티팩트를 사용하는 점은 이제 S3를 참조하는 건데 다이나모 DB가 더 빠르기 때문에 라고 저는 판단했던 것 같아요. 어, 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럼 다 리졸브 한것 같습니다. <웃음> 아, 아, 지랍 티켓 같아서요 아,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테스트 커버리지 되게 그 테스트 커버리지가 높다고 해서 좋은 테스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 낮은 테스트 커버리지인데 좋은 테스트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되게 잘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 커버리지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자동화를 해서 항상 추적할 수 있게 이런 배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여러분도 안전한 코딩 생활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 아니고 이제 질문 받아야겠죠? 네. 네. <웃음>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그 테스트 커버리지를 높이신 다음에 그 이후에 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그런 궁금합니다. 아, 테스트 커버리지를 높인 다음에 후행 작업으로 어플리케이션 코드에 어떤 수정을 가하느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 아, 저 약간 조금 다른 언나간 응답일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코파일럿을 만 만나고 테스트를 작성하는 어떤 생각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아까 사실 코파일럿이 테스트 써주는 거 봤잖아요. 되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테스트 커버리지 올라가는 그래서 일단 코파일럿을 통해서 테스트를 커버리지를 먼저 높인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신 그런 상황에 제가 검찰해서 테스트 퀄리티를 어떻게 높인다. 그래서 응답을 할수 있을 텐데 어, 오늘 스코프 부분은 그게 아니다 라고 답변 드렸던 <웃음> 책임 무책임한 것 같고 저는 그런 부분들은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보다 좀 코드 리뷰를 통해서 그리고 좀 요, 저희는 이제 QA 담당하시는 분이 딱한분 계세요 이제 QA 담당하시는 분이 시나리오를 스프레드시트로 만들어서 주시곤 하는데 그거를 검토해서 단위 테스트 같은 데서 못 체크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더채워넣을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같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단위 테스트랑은 다른 게 QA 담당자분들이 만들어주는 테스트는 단위 테스트라기보다는 저희 플레이라이트라든가 퍼펙티어로 작성하는 그런 통합 테스트로 많이 작성되곤 하죠 잘 응답 못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웃음> 죄송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테스트 아까 보니까 테스트 시나리오에 영어로 적업을 하셨는데 보통 다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글을 선호해서 어떤 게더 낫다고 생각하시수 있는 건가 어,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코파일럿이 영어를 더잘 써서 영어를 많이 쓰고 있고요 한글로도 쓰면 어느 정도 파라미터 바꾸는 정도는 이 친구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됐는데 어, 분명 고민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스트가 고장 났을 때 이게 어느 부분이 고장 났는지 빨리 추적하는 데에는 한글로 쓰는 게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테스트가 고장 났을 때 CICD 툴을 보고 내가 아 이거 고장 났네 봤을 때 제목만 보지 않고 뭐 라인 무슨 파일에 라인이 고장 났는지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어, 꼭 한글이어서 장점만 있다라고 답변드리기 음. 또 어려울 것 같고 혼란스럽네요. <웃음> 네 그렇습니다. 네두 가지 질문인데요. 일단 소버리티라고 하는 이런 기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존에 처음에 그런 유익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고 저거를 좀 오픈 소스로 또좀 이제 할 생각 이 있으신 건가요? 어 그런 생각은 없었고요. 일단 진짜로 제가 회사에서 어, 우리 프론트 엔드 개발자들 커버리지 이렇게 낮으니까 높여주세요 하는 용도로 만들었던 게 되게 크고요. 근데 만들고 나니까 마침 AW 스케일하고 발표를 준비해 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최근에 만든 거 발표할게요라고 해서 좀 정리를 해서 발표한 거에 바꿨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 아까 여기 댓글 달아 누군가 달아주신 것처럼 컨텐츠 하는 것만 좀패키지에서 만들어도 쓸만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의좀단점들은 이게 길어지면 좀 길인 목처럼 되거든요 지금 저희 패키지 막 30개씩 들어가는데 이건 두 개밖에 안 써서 안 이상한데 그게 기덕 리듬 에 30개씩 들어간다고 하면 되게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위스를 받아서 좀 이렇게 네, 인라인 형식으로 뿌려주는 거 이런 개선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아직 오픈소스라든가 패키지 쪽은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걸 리듬에다 많이 쓰고 잤잖아요 리듬에다 직접 달아보셨나요? 아 네네 지금 달아서 쓰고 있어요 저희 그래서 Dtub가 메세지 그 캐시 되게 세게 벗는 거로 알고 있는데 메세지가 잘 안되지 않나요? 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을 너무 빨리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저기 탱글러에 네. 그 보시면은 메세지를 지정을 할수 있더라고요 다 그리고 다행히 지정을 하니까 제가 300초로 지정을 해놨거든요 5분 안에 다시 인 밸리데이션이 됩니다 네. 네. 네. 네. 아, 네.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파일럿을 쓰기 전과 코파일럿을 만난 행동 변화를 하고 있고요 코파일럿을 만난 후에 저는 제가 한두 명쯤 더, 더 있는 것 같아요 두 명은 가한 명쯤 더 있는 것 같아요 코파일럿도 이제 앞으로 성장을 할 건데 코파일럿이 좀 일을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분명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코파일럿이 일을 잘하게 일을 이렇게 좀 숟가락을 잘 마련을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파일럿이 분명 유리한 부분들이 있고 어 아까 보신 것처럼 컨텍스트가 확실한 부분은 코파일럿이 잘 작성을 해주거든요 특히 테스트 코드라든가 아니면은 어 타입스크립트 도큐멘테이션을 한다든가 그냥 객체를 가지고 넣어놨는데 타이핑을 먼저 해준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해주는 부분에서 확실히 편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간을 사실 많이 쓰거든요 근데 코파일럿이 그런 부분을 먼저 풀어주니까 줄어드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일찍 잘수 있고 잘 세이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더 세일 포인트가 있나요? 개인적으로 서브스크립션을 하셨나요? 아, 제가, 제가 저희 개발 매니저 미팅에 딱 들어가서 대표님, 저희 회사 개발자를 다 폭발해 써야 된다면서 변수님도 쓰고 계십니다. 회사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비용 한 달에 10달러고, 이게 1년에 100달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라든가 응원의 한마디 있습니까? 네. 파작성고 어디 사용하시지 아, 발로 <웃음> 아... 저한테 떨어지는게 없는데... 네. 아, 예제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군요. 어, 리액트 컴포넌트, 뷰 컴포넌트, 컴포넌트 만들 때 특히 혹시 뷰 써보신 분이 얼마나 되실지 요즘엔 뷰가 인기가 없더라고요 모르겠는데 뷰 컴포넌트 한번 만드는데 좀 들어가는 보일러 플레이팅 코드가 많거든요. 그런거 꽃발러이 미리 쏴주고 그리고 꽃발러이 제일 좋은게 그 단일 파일이나 단일 파일을 이름만 가지고가 아니라 근처에 있는 파일들, 컨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내가 이렇게 작성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작성해줬구나 이걸 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나는 이런거 할때 프로퍼티를 이런걸 거 이런 걸 선언해 이런 것들이 조금 규격화가 되어 있으면 은꽃발러이 제가 그렇게 쓰는 줄 알고 미리 써주는데 그때 진짜 참 굉장히 느껴 싶은 생각 들어가지고 좋습니다. 그 써봐야지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유료라는 게 조금 어 장벽이 있을 수도 있는데 더 얘기하면 진짜 세일즈러운 것 같은가? 네.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일단 네, 물을 네, 번갈아 한세개이 있어요. 두 음. 개를 장애졌어요. 내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마우먼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버거 걸려가지고 막더 이상 흥행하기 싫은데 막 흥행 타스가 떨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갑자기 그런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막스크에트를 넣어주면은 이제 좀좀 힘들어해지죠. 그런 스트립하만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막 노가다해야 되는 스크립트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거를 자꾸 매크로 돌려가지고 짜고 이제 돌리는데 매크로를안 짜도 애들이 대신 해주는 그런 게 많아요. 네, 그 중에 제일 그 중에가 제일 뭐냐? 제가 못 설명했네요. 아니면은 요 커버리지 데이터라는 클래스를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프로퍼티들을 프라이빗하게 선언을 해두면 은 이제 얘가 다른 거 클래스 선언해둔 거 보고 이 인간은 이런 이름의 geter 랑 set 어쩌고를 다 선언하겠구나 알아서 다 작성을 해줘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아마 코팔레즈에 a 다 써줬을 거예요 이것도 아마 그렇게 작성을 했을 거고 아까 람다함수 같은 것들도 보다 보면 put handler, get handler, p r o e r n c h h a 네, 이런 거, 쓰러워 던지는 거, n 파운드라는 메시지도 자기가 뭘 한다고 n 파운드라고 써줬어요. 이것도 제가 쓴거 아니에요. 코파일러스 썼고. 자공사운드 밟고, 너는 이렇게 응답하겠네? 코파일러스 잘 알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편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 분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